너네, 그렇게 그런 사이야? 헐. 심지어, 나탈리도 시베리아를 약간 좋아하는 것 같던데. 한나도 시베리아였어? 다음에 누구를 데려오면, 시베리아 라이벌 같은 애를 데려와야겠어. 응. 저도 오늘 그 마일섬 가야 되는데, 시베리아 라이벌을 찾아서. 잘생긴 늑대를 원해. 나는 오늘 로보랑 대장이가 나오면, 바로 잘 거야. 아니면 빠르게. <웃음> 오리 귀엽다. 하지만 오늘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 그걸 모르고 이때까지 먹어 오. <웃음> 아 비앙카. 아니 왜 비앙카가 나오냐고. 하지만 제가 오늘 비앙카를 데리러 오게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 떠난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섬에 성비가 맞지 않는데 지금 시베리아가 온데전데다 어, 꼬시고 다녀서 지금 골치 아파서 라이벌을 데리러 가는 건데 어? 심지어 비앙카를 데려와? Nope. 누구 좋으라고 아주 그럼 더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웃음> 마가렛 <웃음> <웃음> 언니 왜 도망가요? 어나 수염 싫어하거든 마이 섬을 도실 땐 저를 봐주세요 아 무서워 아 캠핑장에 근데 잭슨이 나왔어요 <웃음> 진짜 운 좋으시잖아 진짜 될 사람은 되고 안될 사람은 안 된다는 게있어 물론 저는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음 성공하겠어요 난 누구냐? 밀크! 할아버지잖아 금성 어? 아세로라 아니야? 아짬이래? 어 많이 화난 문어다 아하하하 귀여워 귀여워 돼지? 오오 앞모습 너무 험악한데? 아니 어쩌다 저렇게 다쳤담? 뭔가 스토리 짤때 우리 마을에 어쩜 약간 썰렁한 친구로 하기에 딱이다 나와라 나와라 로봇 나와라 대장아 우리 섬에 가자 달리기 코스 좋구요 어? 검태검태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얼굴 좋아졌는데? 기티 쩝쩝 아, 난밥 먹을 때 쩝쩝대는 거 싫어해서 이거 문면안 되겠다 나는 로봇된 대장이를 둘중 하나면 돼 미인은 없어서 못 데려와요 <목소리> 비앙카야 <웃음> 아, 아, 아, 아, 아. 비앙카 여자인데 잘생겼어요 시베리아가 비앙카가 오면 좋아할 거 아니야 차라리 비앙카를 데려가고 시베리아를 내보내버릴까? 건우섬으로? 남자는 여자친구 만들면 되죠 시베리아가 더 이상 바람 못 피게 짝지어줍시다 아 그럼 어떡하지? 비앙카를 데려갈까? 아니면은 로보랑 대장이를 해볼까? 아니 비앙카가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떴거든요 지금 이게 두 번째인데 상관없어 아, 아니야 비앙카가 나온다는 거는 다른 늑대가 뜰수 있다는 거지 음. 지 아! 휴지 아 휴지도 저의 위시였는데 저의 위시였는데 위시였는데 휴지 너무 귀여워 저는 휴지 멸망전 중인데 아 진짜 이렇게 다르니까 빙수 이름이 빙수래 빙수야 빙수야 아직 못 데려오신 건가요? 미트 아, 정말. 크리스틴. 예전에 제 섬에 또 있었던 친구죠. 크리스틴도 원래 제 위시예요. 와, 크리스틴. 아니, 왜 이렇게 내 위시 애들이 계속 나와? 나의 아까 마지막 행운이 비앙카에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비앙카가 세번 나오면 비앙카 데려갈게요 설마 비앙카가 또 나오진 않겠지? 언니 저 대장이 고민 떴는데 필요하신 말씀 주세요 no? 아닙니다 이미 칼을 뽑아서 지금 물을 썰고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지 아니야 아니, 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셔 얼굴에 뭔가 독이 나, 나. 퍼진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아, 눈이 너무 매력적이실걸. 오, 오, 린다. 오, 너무 매력적이야, 린다. 이제 44트 차례. 사실 이번에도 우는 괜찮았어요. 이4 4틀 동안 비앙카가 두번 나왔고, 큐지도 나왔었고, 이거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애인데, 토키같이 생기네. 딱 방종 시간때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비앙카 데려오려고 150마일을 들였는데, 몸보기만 네번 나왔어. 난두번 나는. 오! 오! 정말 정말 나의 운 어쩔거냐 아니 왜 내가 오늘 대장이를 데려오겠다는데 잭슨이가 나오냐고요 아니 나는 대장이란로고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왜 비앙카가 나오고 잭슨이가 나오냐고. 잭슨이도 수컷이잖아요. 언니 잭슨이는 꼭 데려와야 돼요. 그분이도 모들이 보내요. 잭슨은 무조건 보쌈 가기니 다른 성격 마이 다른 애는 다 그냥 지나치자인데 잭슨이는. 여러분 지금 채팅이 너무 빨라요. 어 뭐. 잭슨을 데려와서 이사를 보내고 다시 그말로대장이란로고를 데려옵시다. 잭슨이 마일이 얼마예요? 잭슨 분양가가 400마일이라고요? 그렇게 비싸다고? 잭슨은 아미보가 없다고요? 인기 1순이라서비싸요 대도님 잭슨이도 다음 주민에 여자 같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말해요 아 그래? 아까 시베리아라 라이벌 구도로 괜찮겠습니까? 에이. 여러분들이 데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물호와얘 고양이요? 예. 얘 엄청 인기 많으네요 어때 잭슨 부럽지? 멋있지? 예. 안 부러워? 응 음, 부러워 사실 대도님한테 자랑하라고요 어키 어지 <목소리> 여보세요. 어 자기 왜? 자기 내가 그냥 마일섬을 돌았는데 어. 그냥 자꾸 상처만의 비앙카가 뜨더라고. 엄청나다 비앙카 엄청난데. 근데 나는 대장이랑 로봇늑대를 데려오려고 보냈어. 근데 좀 이따 비앙카가 또 나오더라고. 비앙카가 또 나왔다고? 어 그래서 그냥 또 보냈어. 그다음 또 휴지가 나오더라고. 휴지도 또 나왔어? 그래서 휴지도 보냈지. 근데 아 나는 대장이랑 로봇 데려오려고 했는데 하필 잭슨이가 떠버렸어. <웃음> 뭐야 잭슨이 나? 나왔다고? 그거 엄청 <웃음> 안 나오는 건데? 잭슨이가 50초도 안 돼서 떠버렸어 50초도 안 돼서 떴다고? 헐 <웃음> 자기 대단하다 진짜 자기는 잭슨이 <웃음> 못 얻어봤지? 어어 어, 아니 난 잭슨이 어. 우리 동네에 있어 분양받았어 그래 그냥 분양받은 거랑은 다르지 아니야 그래도 좋은 브리더를 통해서 분양받아가지고 되게 건강해 아니 그래도 늘첫 번째 첫사랑을 그리워할 거야 <웃음> 아, <알았어. 웃음> 네, <레> 난 그냥 나왔다고. 너 잘났다야. 네, 그래, 고마워. 아, 아 고마워. 아. 안녕. 아. <레> <레> 호호호. 이걸 또 자랑하네라고 했어요. 아니 솔직히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까? 아, 잭슨이가 나와 버리네. The next day. 어머. 아. 어머, 자기 왔어, 자기. <레> 아... 수트 너무 좋다 시베리아 어디 한번 내가 볼까? 시베리아한테 한번 약올리러 가볼까? 잭흠슨이 <웃음> 오니까 괜히 나한테 갑자기 친절하게 눈웃음을 세세 치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지? 더 이상 도도하게 굴면안 되겠다 싶지? 이야... 진짜 시베리아... 이야... 잭슨이가 오니까 딱 성격이 변하는구만... 비밀이 많은 친구 마음에 들어